이쭉 빼고 그렇지 <웃음> 멋있다 아 멋있다 뭐지 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나가요? 그래도 나왔네 진짜. 어 저기 900XR 있네 아 이쁘다 인사하고 코너여서 못했습니다 저분은 경례를 해주셨네 고마워요 자 여기가 바리니 바리니 박물관 고양 바리니 박물관 여기군요. 죄송합니다. 맨날 늦어. 아. 이 놈의 카메라 세팅 때문에. 아. 와, 뭐야? 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내가 <웃음> 이거 뭐 한국 어쩔 수가 없어서. 카메라 세팅 때문에 맨날 늦어. 아. 많다. 고급 휘발유가 주요됩니다. 빨간색 노즐을 들고 주유하세요. 메쉬로 됐지? 어? 아 이거 켜갖고 또 됐는데 말았나? 나만 빠졌죠 지금? 아 오케이! 이게 막 하면 돼 아니 나 이거 어떻게 해서 된건지 사실 모르겠어 지금 아우 지피 데이서 아우 멋있는 지피 데이서야 간지다! 또 경인 아라뱃길 글로 가는거죠 우리 아 좋아 그게 좋더라고아 이뻐 이뻐 이뻐 풍경 너무 이뻐 오우. 하느라고 시간 지체하는 것보다 시간을 맞춰가는 게더 현명할 것 같은데 아 여기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세팅하고 계시네 이거 바람에못 이기나? 아, 아. 됐다, 됐다. 어, 아 감사해요 형님. 난내 뒤에 누가 있어야 돼. 아이 어, 음, 아, 월미도 어, 들어간. 아 어. 안녕하세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늦었어요 <웃음> 어때 끊으셨어요 안 네, 끊으셨죠? 맞아요, 나도. 약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가지고, 뭐 살짝 맛있다. 네. 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갑자이 조금 달려서 커피숍을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네. 와, 이게 바이크 렌탈 안 해주네. 우리 이거 세워놓고 저기 거 렌탈해야 되는 거야? 어. <웃음> <웃음> 아까 보이시는데 형이 아주 겁졌어.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 우리 병문이 형을 어떻게 보고? 장으로 먹네 5월 정도은 모내기의 계절이야 역시 모내기가 <웃음> <웃음> 다 끝나가네 이 이쪽으로 가니까 우린 이쪽으로 갈게요 어차피 이게 성을 한 바퀴 돌 거기 때문에 절로 가도 네, 이쪽으로 가도 나중에 올때 저쪽 길로 오면 되니까 아길 이쁘다 아길 이쁘다 이거 형님 이게 벚꽃이에요. 벚나무예요, 이게. 봄에 오면 벚꽃 터널이래, 이게. 아. 여자친구 데리 오면 참 좋을 만한 코스지. 젊은 사람들은. 우린 아니야. 좋아하니까 <웃음> 더이상해졌어 <웃음> 아, 그래요? <웃음> 아니야. 아, 옆에 예쁘다. 버리네, 아, 그냥. 그냥 에. 바람도가 왔냐, 바람도가 왔냐. 에, 해안도로지. 이게 해안도로지. 막타워가 있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막타워인데 <웃음> <웃음> <웃음> 아. 이... 그냥 아저씨들끼리 모이면 항상 결국 뭐 군대 얘기로 빠지네. <웃음> KTL님. 네. 그, 그냥 뭐, 이렇게 이제 한 한두 시간 같이 달렸는데 편하게 막 치고 들어오셔도 돼요. 그냥 막 편하게 하세요. 네, 막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어, 우리. <웃음> 우리도 오늘 다 처음 봐요. 어제, 어제 본건 어제 본 거고, 오늘은 오늘 처음. 아셨어요? 아니, 어제 안 갔어. 말을 하자면. 아, <웃음> 나중에 저기 한번 가볼까요? 어디요? 포털에 카페 생긴데, 포만장에서. 아! 그, 그 인스타에 포만장이라고 나한테 친추 들어와갖고 팔로우 들어와갖고 내가, 어, 이런 데도 있구나.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한게 어제였거든요. 꼭 어, 어, 그, 거기, 거기 더, 네. 거기도 좋죠. 근데, 이름이 뭐라고? 로조 다시 여세요포만장이라 해서 나오더라고요. 어, 어, 네. 어, 자기들이 이름을, 뭐, 카페 이름은 따로 있는데, 자기들이 그냥 포만장이라고 네. 부르더라고, 스스로. 혹시 속도가 느리다거나 뭐 너무 빠르다거나 하시면 얘기하세요. 어, 아니에요, 아주 좋아요. 딱딱 어, <웃음> 딱 알라인티가 이런 용도로 좋은 오토바인 이것 같아. 요런 데서 이렇게 분위기 있게 달리기가. 너무 서른 뭐 속도 달려서 뭐였거야 경악고. 너무 빠른 거지. 예. 바닥에 모래가 많으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야, 알차로는 이런데 가는거 진짜 싫은데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또 부담이 조금은 덜하네 전방에 경운기 단기통 불빴다 <웃음> 어, 토크 대마왕 팔말력 <웃음> <핼마력. 웃음> <웃음>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능 아, 진짜 용도가 얼마야마력수가 바로? 네, 8마력하고 음. 10마력은 무관있어요? 이야 이것또 여기서 또 의외의 또 이런 또 정보를 자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발인이 아닙니까? <웃음> 입문 2개월차 코 급격한 코너 <웃음> 자 와인딩 전방시야 확보되는 와인딩 아유 좋다 와인딩 아우 좋아. 방지터. 우코나 시야 확보 안 되니까 조심하고요 예, 없습니다. 들어오시고요 아, 좋아, 좋아. 바닷가를 이렇게 달리니까 너무 좋아. 전방에 모래 흙길 속도 줄입니다 뒤에 안보이니까 조금 천천히 붙여서 갈게요 형님 네. 아, 네. 길이 좋기는 한데 뭐 이렇게 흙을 다 흘리고 다녀 가지고 조금 달리면 조심하긴 해야겠다. 경기에서다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우리보다 진동이 더 심한 놈들이라 그냥 막 진흙에 버티질 못했네. <웃음> 고급 경력 <웃음> 대박 예전에는 고급 경력가 있었잖아 진짜 어떻게? 아 그래요? 몰라요 저 처음 듣는 얘긴데 아, 예전에 진짜 고급 경력이 있었어 와우. 자 신도 끝났고 이제 모도 모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관광 코스 신시모도 신시모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너고 다 있는 이 다리는 1827년 세종 시절 에 완공된 다리로서. 아, <웃음> 아유, 헛소리 잘한다. 아. <웃음> 확실합니다. 아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은 하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웃음> 아 여기. 이거 말, 말도 안는게어 음. <웃음> <웃음> 역사 시간에 잤습니다 들켰군요 <웃음> 네. 요 앞에 형님 제가 알기로 카페가 하나 있어요 네. 여기서 커피 한잔 할까요 더쭉 가볼까요 저는 근데 더 가면 카페를 못본것 같아요. 어, 여기서 커피 한잔 하시죠? 네. 네. 네. 여기서 커피 한잔 하시죠, 들 어디다 어, 대야 네. 되지? 어, 이쁘다, 어, 여기 커피죠? 오늘 여기 딱 좋네. 바이크 세우기도 세차 아, 아, 뭐. 아, 키웠... 아... <웃음> 하면 뭐 해? 맨어때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자라 라 자라 라 알지, 다지 알지, 알지, 알요알 여기 사모님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 음, 뭐, 불빛방 네. 이런 것도 있고, 네. 오, 나름 좋은 것 같은데. 이쁜데? 네. 그뭘 한거야? 라인 t 는 어차피 저거 하나 뭐 스크램블러니 뭐니 해도 시시가뭐 다르지도 않고 어. 다 똑같지 않까 그러니까 다니기가 좋은데 할리는 할리라는 이름으로 모여도 등급이 워낙 여러가지가 나눠져 어. 네. 버리니까 뭐 나간다 그러면 리터 끝만 갑니다 이렇게 어. 물론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 그냥 뭐알차들 모여서 가고 그러면 리터들 아직 3단 밖에 안 쓰고 있는데 쿼터들은 막 오단 땡기고 네.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어, 막한번 갔다 오면 펌프 잔뜩 받아 갖고잖아요. 아, 내가 씨 바꾼다 씨,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로운 투어도 괜찮은 것 같아. 아고. 그 투... 아, 그렇게 뭐 정말 줬네요 계속 달리기만 하는 이런 네. 투어보다도 짧게 짧게 이렇게 다니는 투어도 괜찮아. 그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서 어, 요백운계곡백운계곡을 음. 음. 가는데 백운계곡은 많이 가잖아. 근데 백운계곡을 가다 보면. 조경철 천문대라는 곳이 있어요 아저쪽로본것 같아 가보진 않았는데 뭐. 들어는 본거 같아 거기가 멀지 않거든 바로 네. 근처에 있거든 음뭐 와인딩이 이렇게 있고 이게 아니고 네. 짧게 올라가고 음한 정상에서 음 시내를 이렇게 보면서 음 이게 참 좋아서 어차피 이 와인딩은 저 백운계곡을 올라가고 하면서 계곡 따라서 가면서 진짜 형님들 만나고부터 주말 마다 그, 투어야 지금 거의 우리는 투어가 확정 뭐 솔직한 얘기를 그냥 확정 늘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 요그 마음으로 뭐. 그죠? 그냥 무조건 가는 거, 무조건 가는 거야. 거야. 비가 오나 뭐막간 건이야 어. 지금 보니까. 네. 진짜 좋아 진짜 싶다아베덱스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야... <맥엑스다. 웃음> FC 모터에서 시킨 거는 왔나? <웃음> 어... 아뭐 주문한 거 저기에, 저기 저 비행기 실려 오면 좋겠다. 딘가 식당이 여기 뭐 사람들 겁나 많네 230m요 230m 땡큐 네. 아, 네. 나 무슨 방금 롯데리아 직원 같았어 230번 땡큐 <웃음> <웃음> <웃음> 여기가 네? 해당는아들뭐 여기 아닌가? 맞나? 네 맞아요 오케이 여기구나 아, 참... 네. 저 앞쪽에 갔다가 그렇죠. 될까요 형님? 네. 한무자라면 저희가 좀 갖다 먹어도 되는 거죠? 네. 네. 아니, 어주셔도 돼요. 아니, 바쁘신데 저희가. <웃음> 장은 부족하면 말씀해주세요. 네, 네. 장은 이인 1장 정도 봐봐. 와. 나 죽은데? 어, 이거 와이프 질서 한줄 알았는데. 미안해라. <웃음> 이거 그냥 지금 우리 왔다고 지금 막 삶아서 주신 거음 대박 고맙다 사람 방금 뭐, 뭐라고 뭐 하셨죠? <웃음> 어? 우주에 뭐? 우주에 그 날아다니는 <웃음> 먼지 같은 아좀 전에 아 형님이 우주의 유영체라는 말을 썼는데 아, 너무 간지가 났어 좋았어, 좋았어. 음, 음, 그런 자유로움이 있죠. 확실히. 음, 그런 게좀있지 저번에, 이건, 이게 여담인데, 음. 며칠 전에, 비 오는 날, 그, 쏜다님하고 내가, 어, 음. 성동에서 아, 만났거든? 음. 네. 그때 이제 쏜다님하고, 나하고 얘기하던 중에, 쏜다님이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 게 어떤 일이냐면, 음. 우리 멤버들을 만나가지고, 그, 굉장히 보기 좋았다는 거야. 어, 사람들이 만나니까. 녹화되고 있는 거야? 네. 그, 말 가려서 하셔야 돼. 지금까지 좋았어. 지금까지는 칭찬 분위기였어. 좋았어. 녹화만 돌아 가면 이게 왠지 얼어버리네. <웃음> <어리시네>. 방송체질이 <웃음> 아닌데.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 같이 이렇게 다 함께 하는 게, 그,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 표현을 안하니까 남자들은 원래 그런 표현이 좀어색하지라 안하지 남자들은 응. 그런 얘기 안해 내가 없는데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좋죠 손대 형님이나 부차교님 같은 경우는 거의 <웃음> 이런 생활을 바이크를 하나 하시니까 20년 이상 계셨는데 그런 별한뭐 어떤 그 감성 같은 걸 느끼셨다면 정말 감이 괜다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막침대가 아니라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나쁜지 잘알수 없지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이야기를하셨때아요 뜬금없는 얘기는 청담 진짜 맛있다 그렇구나. 아 진짜 이거 어. 여기서 우회전 가야 돼요. 예. 직진하면 우리가 왔던 길. 동배발. 자, 제가 2번으로 가야 요 의지의 한국인. 엉덩이 쭉 빼고 그렇지. 오. 아, <웃음> <웃음> <웃음> 벌써 벌써 카이버라는 얘기에 그노래가 귀를 맴돌고 있었어. <웃음> 방금 맥카이버 모르는다고 한사구이베이버는 베카이버는 베카이버는 베이버는 베카이버는 베카이 아, 세상 봐가면서 앞에 조심 비... 이거 어떻게 찍치지치 캐치, 캐 기대되네 와 멋있다 아 멋있다 치 멋있다 치 캐치, 캐치, 캐치, 캐 요 아, 나한테 오는 아, 음 mm -hmm. mm -hmm. mm -hmm.